속수시고요생가 하나만 딱 보자. 생가 하나만. 자, 깎고, 속치고, 들어갑니다. 엄청나게 방어를 다깎 놓아서 살쪘어. 빠바바바박! 53만! 팍! 까지! 됐나? 어, 지난번에 1 0 0만원치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?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구 반갑습니다. 오늘 웬 집합 자석이 막 오프닝에서 뛰어나오나 싶겠지만 오늘 컨텐츠는 부스의 덱 실험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내가 뭘좀 봤냐면 주말에 그냥 끄쩍끄쩍 하다가 가만있어 히 보자. 일마가 성물이 뭐였지? 이렇게 보게 된 거야. 성물 한번 보세요. 깜짝 놀랄 수 있어요. 전투 시작 시 자신의 필살기 예지가 다섯 칸 증가한다. 무슨 말이고? 시작하자마자 필살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? 오늘 내 실험 실패할 수도 있는데 좀 보세요. 일단 바로 그래가지고 궁이 나가. 궁 나가면 세턴 동안 적군에 방어 관련이 60% 가깝긴다. 미친 초살 아니에요? 느낌이 일마가또 방어 관련 깎는 어떤 디버프를 거는 것 같거든. 자 실험이에요. 아직 나 모르겠다. 안 써봐서 기억이 안 나. 그러면 구류드 방어 관련이랑 중첩될 수도 있잖아. 구류드 거는 개성에서 회색 버프로 붙으니까 이거 빨간 버프로 붙으면 중첩 되거든요. 그러면 방어 관련 100% 감소예요. 달달하지 지금 야형 얘기 듣는데 지금 썩나 어제.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만들도록 아하 이게 뭐잖아네. 좀 사자. 어, 결정 좀 할게요. 여러분,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, 마수전 1층이라도 계속 뺑뺑 돌고, 2층 좀 많이 돌고 이러면 먹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어쩌는 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자, 이렇게좀질러왔고요 어, 대단한 꿀팁이죠. 예. 돈을 좀 쓰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. 약 그러니까 여러분. 일마 성물을 만들어줬습니다. 마르마스. 와, 간지럽나는데? 일마 이거. 니백0 네 0랩 시켜줄까? 그거, 우리 성능은 좀 이따가 확인해야 돼. 일단은 그냥 지르고 그 다음 확인하는 거야. 자, 이렇게 준비된 백 성기사. 마르마스입니다. 자, 그래서 준비된 대가 바로 요덱입니다. 방어 관련 중첩이 되는지 오늘 한번 딜 봉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투에 들어갑니다. 마르마스를 차크차크 들고 뛰어 들어가는. 뭐꼬, 이거? 아, 이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다섯 칸 증가한다 뿐이지, 오늘 바로 받지는 못하네요. 이러면은, 자, 또농계되이네 긴장되게 해드려야지. 세턴 동안 방어력 30% 감소도 있어. 임마, 대단한 놈일 수 있어요. 자, 쏙쏙! 세턴 동안 방어력 감소가 일어났고, 지금 구류도로 방어 관련 깎여있고, 방어 관련 40%, 방어력 30% 지금 그 정도 깎여있고요. 요거까지 쓰면 방어 관련 60%까지 추가로 깎이고, 거기서 딜봉 한번 보자. 연말이거든. 자, 어, 잠깐만, 형. 저, 이 사람이가. 아니 마르마스를 때리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마르마스인데, 자 근타로 들어있다. 야 마르마스 만만하게 봐버렸니? 근타로 들어있다. 가보 딴딴은 보이지 않습니까? 어? 여 살았어. 야. 당내분 지금 농개라 가지고 제가 좀 긴장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. 예. 자그러나 방어 관련 6 0까지더깎는다 이러면 맞제. 거기서 여기 쓰고요. 그럼 여기 이마 터지면서 궁 받을 거거든. 궁 받은 내 수십포고. 자 가볼게요. 자 농개대가 안 간다. 쇼쇼쇼쇼쇼쇼쇼. 이게 뭐고? 어? 완료 꺾기! 버텼! 빨간색으로 버텼! 버텼! 47만 나오고요 자궁 받았어요 툭툭툭툭 30만 펑!까지 하면 39만 9천 어, 이상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왜안세지아 농개되겠어 그래요 이거, 이거 다음판에 봅시다 야 농개가 죽으면서 디버프를 풀었지 아마? 아,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것 같고 야 이거 어떡하지? 개삽 됐다 그래도 우리 안 빠졌다 아직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봐봐 우리 형 피가 좀 적잖아 자 이성 크레이지 프로미너스 갑니다 자좋고요 크레이지 프로이스 파워 팍! 와또못 죽겠나? 안타나신데 어? 와, 사람이 와, 야, 사람 농개대 상대로 괜찮았지? 나가 디버프를 지우고 죽었어. 그래서 그래. 디버프를 지우고 죽어가지고 그 다음 약하게 나온 거고. 자, 아직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나 저나 마르마스 은근히 괜찮은데, 그지? 그지막 쑤시고 막 했는데 마르마스 버텨냈어요. 근타로 들어있다 보니까. 자, 오늘 엄청난 장면 한번나온다 아, 또농개야 진짜? 아, 우리 길드원이 뭐라 하질 못하겠고. <웃음> 세턴 동안 방어력 45% 감소. 45% 감소에 촥! 요 정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어력 감소. 자 그러면서 궁 받았어요 자 어? 우리 마만마스 굉장히 위협적이죠 막 이게 이렇게 막 애가 얼마나 무섭겠는 너가 회복 들어오고 있고요. 아 마르마스 공격합니다. 아 잠깐만, 근데 이게 회복 불가라 가지고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. 어 다행이다.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. 자, 회복 불가 때문에 근타르가 발동이 안 됐다. 그러나 상관이 없다. 이만는할 일을 다 했다. 아할일다 했고요. 아 이게 논게 때문에 이번에도 좀 딜을 제대로 못 보겠네요. 제대로 못 보겠다. 미안합니다. 이번에도 내가 미할 안거 없다. 농게전마가 잘못한 거야. 이거 엄청 지금 쌓였거든? 아이걸 진짜 맛을 못 보내네요, 계속. 파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� 자 29만 터지면서 꽝! 자 농개 자빠졌고요 와뽀뽀뽀뽀뽀그 다음 자수자 <웃음> 이렇게 되면 어 잠깐만 아 농개부터 죽이고 해야 이 궁을 없앨 수 있다 맞다 죽고 난 다음에 농개가 나와가지고 바, 받았어요 예아 예, 미안합니다 <웃음> 아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네? 어, 농개부터 죽이고 전체기 먼저 쓰고 쑤셨어야 된다 농개 좀 그만 나봐봐 진짜 리뷰를 좀 해볼테니까 리뷰를 좀! 자,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자, 킬트에 들어갑니다. 오케이. 논게 아니네. 자, 아, 이번에 마르마스페가 좀잘안 떴어요. 크게 상관 없죠. 요 정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마야뭐 차단 당하는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던지 놓고 지금 방어 관련 4 0가깎여 있는 상태. 좋고요 좋습니다. 내가 이번에 죽이 쁘지 말고 그냥 바로 써보면 방어가 얼마나 깎였는지는 수치를 못보니까 이번에 수치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. 자, 오요요요요요요요요 슉! 깎았고, 그 다음에 수르르르까지 깎았거든? 방어, 이거 방패가 세개가 깎여있는거 보이죠? 세개가 수치를 못보나? 잠깐만. 야, 구리드가몇턴 동안 깎더라? 기억이 가물, 어?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사람이가 뭐 이렇게 1.4가 정확해? 자, 수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, 이제. 구르드가발동돼 있네. 어, 세개다 깎여서. 방어 관련 40%, 방어 관련 60%, 방어, 방어력 45% 해가지고. 방어력이 2,400. 자, 방어력 2,400. 한번 봅시다. 비델리가 방어력이 2,400입니다. 꽝! 자, 야, 이거 못 죽이면 안 된다. 이거 못 죽이면 형 오늘 선물 꽝! 그렇지! 97만! 97만! 아, 끝났나? 아, 끝이었구나. 어, 끝이었구나. 아, 잠깐만요. 어, 야, 잠깐만요, 형. 진짜. 우리 마르마스 귀온운 아, 잠깐, 어, 이게, 야, 이렇게까지 해놓고 진다고? 잠깐만, 저형 이제 생명이 다 하거든. 봐봐. 저 형님 지금 막 화가 나셨지만, 어떻게 된다? 자, <웃음> 야, 오늘 형 왠지 돈 날릴 거 같긴 하다. 아, 잠깐만. 아직 확실히 못 뻥글 수도 있어. 아직 확실히. 방어 관련이 그렇게 많이 깎였는데. 야, 아직 확실히 못 뻥글 수 있다, 진짜. 아씨 막판에 영혼에 맞다이를 내가 해야 된다고, 이걸? 아, 이성 있으시네. 서로 소멸 걸고, 이거 아주 또 지저분한 싸움이 돼버렸다, 이거. 꿈 갈게요. 체크메이트. 빡, 크다. 자, 이게 오늘 왠지 좀 쎄하긴 한데. 저 계속해서, 계속, 오, 34만의 초살댁입니다. 저쪽도, 어? 해물 누나도 있고. 야, 이거 좀 불안하게 됐는데? 속타르 들어있고. 야, 이상하게 됐어, 이거.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쑤셔야 될것 같아요. 바로 그냥 한번 쑤셔볼게요. 들어갑니다. 조용이라도 일단 따야 돼. 먼저,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. 오케이! 됐나? 아. 일단 구류드가 있다 보니까 바로 한번칠 수도 있다는 점 우리 마르마스궁 준비됐어요 예, 견제하셔야 될걸 우리 마르마스 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? 성물이 시작하자마자 다섯 칸을 줄까? 소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? 소멸을 못합니다 우리는 궁 쓰도록 할게요 나가고요 자 이렇게 이성 만들면 이거 쓸수 있지 롱차크닥까지 <웃음> 때리진 않습니다. 때지진 않고 뭔가 미친듯 주술를 걸어놨어 주술를 <웃음> 자,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어를 또3 0부더 깎고 사실 상당하거든요. 방어가 막 마늘 깎았어 마늘. 방어 관리나 치즈 지방도 다, 다 깎았어요. 쏙수시고요 생가 하나만 딱 보자. 생가 하나만 자 깎고 쏙치고 들어갑니다. 엄청나게 방어를 다 깎아라 살태서뽀바바바바바 53만 뽀까지 85만! 됐나? 편집자리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어 사람에서! 아이고야 어, 이거! 야 마르마스가 이걸! 마르마스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분 게임 접으시면 안되는데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마스한테 당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 <웃음> 자 오늘 막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3 4만8 0야 봐봐 투급들이 이정도인데도 이정도인데 먹힌다 이 말이야 우리 마르마스가 자 근타로 들어있는 다이앤이고 이번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방어 30번 깎고요 수십 부고 찾아볼게요 자 마르마스 갑니다 쇼쇼쇼 방을 깎고 이건 어떤가 뽀뽀뽀뽀뽀 꽝 가가지고 크레이지 크로미너스 꽝까지 오케이? 근데 왠지 마르마스 방 깎보다 그냥 우리 형그 세상 쓰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해 방금은 아니야 아니야 마르마스 기준이지 마세요 자 우리 마르마스 엄청나 어? 마르마스야 마르마스 살수 있습니다 맷집이 와 세상에 마르마스가 견제를 당하다니. 우리의 에이스 마이 마르마 마르마 마르마스가. 자 그러나 우리 어떻게 된다. 이미 꺾어 놨다. 오케이. 당신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. 향톡 형님 안합니다. 터닥 어... 저 옆에 좀뭐 사전 써서 자빠지지? 끝났지, 이거? 어? 그럼 안녕히 파샤카오! 어? 아? 못 죽이고. 말바스궁 썼으면 저거 끝났어. 말바스궁쓴 상태에서 촥 했으면. 오늘 어, 왠지 좀 안쓰러워 보이지?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보여드리는 거야. 아, 저런 선물은 만드는 게 아니구나. 이런 걸 야, 잠깐만, 사람인가봐. 참 됐다. 야, 폐가 없어. 야, 우리 형폐 있으면 이거 끝낼 수 있거든? 야, 폐가 없는데? 야, 진것 같아, 이거. 이걸 진다고? 처단까지 당해 있어가지고 못 죽여, 저거. 어떻게 폐가 한 장도 안쓸 수가 있노? 자 이렇게 마르마스의 엄청난 가능성들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구 파이 <웃음>